김세연 의원님의 불출마 선언문을 읽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이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그 어느 기간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론과 논쟁이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하여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 구성원들도 지치고 회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 경쟁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특권을 향후하는,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고생스럽게 일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혁신하여 일하는 곳으로 만들고 정치를 생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존경받는 한 중진 의원님의 불출마를 계기로 일하는 국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저지 장애 결의 대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자한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실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외부에서 장애 집회에 몰두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한당은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 협상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더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